네,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을 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인체에 그릴 때에는 전체 크기를 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갈 건지를 먼저 잡아두시고그 다음에 대략 3등분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비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비례에 맞춰서 스케치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머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어깨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고 사실 실제 이런 사람 모델의 경우에는 모호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실제보다 조금씩 더 과감하게 과장해서 표현을 하시면 포즈의 느낌이 잘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어깨 끝과 끝을 이어서 한번 선을 그어보시면 어느 쪽이 올라갔는지 알수 있겠죠. 근데 너무 조금 올라가서 별로 느낌이 안 산다 하실 때에는 실제 기울기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을 해도 괜찮다. 하는 것. 지금 아주 미묘하게 오른쪽 어깨가 살짝 더 올라갔는데 그림에서 표현할 때에는 좀더 과감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체의 크기를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골반은 보면 은 어느 쪽이 더 올라갔나요? 그렇죠? 이렇게 또 골반 제일 튀어나온 부분들끼리 한번 선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왼쪽이 훨씬 올라간 이런 기울기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대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리의 방향인데 우리 워킹할 때 무게에 힘이 실려있는 다리는 전체의 중심 쪽으로 살짝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안정감이 있다. 잘 기억하시면서 무릎의 위치 잡고 전체적인 방향은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방향과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 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릎의 위치가 골반이 떨어지면서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쪽도 지금 서 있는 쪽 다리, 힘이 실린 다리보다 살짝 뒤로 빠져 있는 다리의 무릎이 떨어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무릎의 위치를 또한번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위치에 맞춰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전체적인 길이 잘 기억하시면서, 손 따가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얼굴 눈코의 위치도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간, 간단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펜으로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여드리느라고 지금 아주 기초적인 선들만 잡아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스케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펜으로 아웃라인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의 전체적인 크기와 높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을 하시고 그대로 따라서 보면은 구성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두 같은 것도 디테일 까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일단 라인 정리를 싹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즈의 느낌이 잘 나는지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서 스케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컬러링 들어가는 거는 똑같죠? 이마 하이라이트 같은 거 남기셔도 좋고요. 제 명함을 과감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명암 마카로 넣어주시는데 뒤로 빠져있는 쪽 다리는 앞에 다리보다 전체적으로 한 톤을 어둡게 만들어준다. 고한톤더어둡 이렇게 그림자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요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쇄골 위쪽으로 살짝 명암 넣어서 강조해주시고 옷에 이렇게 눌려있는 부분 아주 얇지만 명암 표현해주시면 좋고요. 겨드랑이 같은 부분 그 다음에 팔 안쪽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그림자 진한 부분들 그리고 다리 하고 뒤쪽 다리는 전체적으로 아예 더 두께. 하 무릎 아래 조금 더 두께 주시고 또 명암을. 이런 좋 단계를 얹어서 이런 식으로 인체명암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색이죠. 그래서 항상 인체의 곡선, 인체의 명암과 맞춰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은 이런 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가는 쪽은 좀더 어둡게 해준다든지 쇄골 때문에 더 들어왔다가 어두워지는 부분은 자체에서 같은 게, 컬러의 다른 톤들 조금 더 어두운 색들로 이렇게 자체 명암을 만들어주십니다. 작은 부분이라 잘 티가 안 나는데요. 이루와서 좀더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이 옷이 가진 색감은 좀 풍성하게 밑색을 잘 올려주셔야 되겠고요. 이때도 밑색 작업하실 때는 에 조금 속도감 있게 해서 마커의 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예쁜 것 같아요. 1차 컬러를 만들어줬으면 이런 옆구리 부분이라든지 똑같죠? 가슴 아래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가려있는 부분이나 또 모이는 부분이나 이런 데들 한 단계 더 어둡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컬러의 다른 톤, 더 어두운 톤, 톤으로 한번 더 명암을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옆구리 쪽, 그늘 아래라든지, 이 뒤에 포개지는 쪽, 그 다음에 가슴 볼륨 표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시 이제 배 같은 부분에 조금 주름이 많이 생겨 있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묻힐 듯한 라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어두운 부분은 뭐 브라운 톤이라든지 웜 그레이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확실하게 한번더 명암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상의 명암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란 이렇게 디테일로 달린 컬러 부분도 마찬가지죠. 일단 전체적으로 색감을 잘 표현을 해주시고 보면은 이렇게 가슴에 굴곡을 따라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은 밝게 남겨놓고 다시 이렇게 가슴골 부분으로 좀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옆구리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더 어둡게 이쪽에서는 이제 주름이 잡혀있는 부분 이런 데들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더 어두운 색으로 제일 어두운 부분들은 확실하게 한번더 명암을 넣어준다. 이렇게 이제 접혀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데는한번더 진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신 인체에 컬러링하는 거를 같이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